나는... 어. <웃음> 정말 손이 많이 가는구나. <웃음> 이거는 까만 건. 이건 적포도주가라고 아 야, 정말 음. 달다. 애플파이다 같아? 그냥 사과 주스에 술을 탄느낌 아. <웃음> 어떤 데 맛있더라. <웃음> 네, 맛있는 건좀 부작용이 없지. <웃음> <웃음> <웃음> 어떤 데 <웃음> <어떤 웃음> 커피맛이 나더라. 흰이 <신이> 나더라. <웃음> <웃음> 엄청 고소한데? 어? 잣 카페. 어? 오 맞아. <웃음> 아니야 그.. 어, 자, 뭐... 자, 잣처럼 고소하다. 맞아요. 먹을까? 살짝. 이 먹을까요? 야너 연어 덮밥 맛있겠다. 뭐이 <웃음> 맛있어. <웃음> <맞아. 웃음> <웃음> 홍시덮밥이야. 오씨 <웃음> <아니, 웃음> 어, 상상했어. <웃음> 되겠어? 아니 물건이 네. 없더라고. 나는 음식보다 물건이 더 좋은 데 <목소리> 나도 이제 드감할수 있겠지? 언제 이거? <웃음> 저기요. 얼마는얼마요 19,000원.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나? <웃음> 이거에 <이건 좀? 웃음> 절반 나오던데 <웃음> <사람이 되네? 웃음> 19,000원에? <웃음> 제 항산화, 노화 방지에 좋은 블루베리로 만든 두 가지 케이터링과 버터플라이 티와 레모네이드 같이 믹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로우로 잘 저어 드시면 되시고요 실험 결과 4주 안에 두살 어려진 피부 나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네, 더마 기기 사용하셨거나 피부 진단받아보신 적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촬영 네. 시까요 모딩이 오래 걸려가지고 한번 사용해보고 계시면 되세요. 네,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기 주름이 제일 높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초록색 부분이라서 건조함을 위에서 측정이 불가능해서 건조해지셔서 주름이 생기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어, 청목색 부분은 짙은 주름 연두색 부분은 잔주름 이거는 어서 아이크림으로 개선해주시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으시고요 전체적으로 피부 결도 매끄러우시고 안면 스 같은 경우에는 기미 잡티 피부 자극을 받으면서 나온 피부 부위에서 기미 잡티고요. 다크 스팟은 육안으로 보기 어려우나 잠재적으로 기미 잡티가 될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유부의 손상도 보시면은 대부분 다 유부의 손상은 크게 받고 계시는 분인데 고객님께서는 유부의 손상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사진 많이 찍어 가세요. 오늘 티엘에서 받아온 거 바로 써보겠습니다. 첫 주랑 둘째 주에는 이틀에 한 번씩 쓰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리고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2주 동안 먼저 써볼게요. 아까 테스트 해보면서도 생각했는데 제형이 되게 로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뻑뻑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이렇게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끈적임 없이 매끈매끈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마무리감이에요. 그리고 이거 바르고 이제 보습 제품을 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배가열 크림을 덧바르겠습니다. 키엘 세럼도 그렇고 백가율 크림도 그렇고 제형 자체가 엄청 가볍지는 않은데, 둘다 되게 빨리 수대가지고 끈적임 없이 완전 편하게 쓸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키엘 사용하는 거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속눈썹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속눈썹 영양제도 발라야겠다 생각하는 게 속눈썹 영양제 베리썸 거. 예전에 키보거랑 어디 어디 거죠? 어디꺼 하여간에 썼는데 한 통씩 다 쓰고 지금은 베리썸꺼 쓰고 있어요 이것도 눈안 시리고 그냥 이렇게 쓱쓱 쓰기에 괜찮습니다 약간 떡진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얘는 아무튼 이끝